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내미하고 같이 좌대 낚시하러 왔어요 아, 아들이 밖에 춥다고 선장님께서 네, 선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선실 안에서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부흥호 좌대에 왔습니다 일단은 낚싯대를 렌탈을 두 대를 했고 아들내미 채비 먼저 해주고 아침을 먹어야 되겠어요 한번 클린치 노트 까베기 매듭으로 한 번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 핀더리까지 묶어놓은 그 채비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5? 40? 요 정도입니다 미끼는 뭐, 오징어, 꼴뚜기, 지렁이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꼴뚜기로 먼저 오안 녹았네 그러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지렁이를 한번 대충. 네, 네, 누구 거야? 아, 들 네. 내꺼? 응. 인터넷을 보니까, 겨울에는 가쪽으로 없고 중간에 키스를 해서, 살짝 시끄러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3호 삼추에삼호찌 이렇게 맞춰져 있네요. 몸이랑 먹을 것만 사왔습니다. <목소리> 응. 이 원줄이 조금 엉켜 있네요. 이뭐 키스팅을 얼마나 멀리 칠건 아닌데? 원줄이 엉켜서 포머가 돼 있으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어, 그렇지. 조금 앞으로 해서. 보는 오징어 염, 염색한 거 들었어.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안 돼. 왜? 아들, 라면 먹자. 어, 뭐물 볼게. 응. 음. 자, 이게 전투 식량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보면, 어, 이렇게 당기는 게 레바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접어 당겨주면, 지가 를아서 끓어요. 이렇게. 저는 소고기 덮밥. 아들은? 아들! <웃음> 너 짜장 갖고 온다고 그러더니 짜장 아니네? 제육 덮밥? 둘 중에 안 매운 걸로 보고. 일단, 아들냄이, 아침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다. 오징어가 안무나? 아들 저거 한 15분 있어야 돼. 저거 끓을 때까지만 들고 있죠. 아직 입원은 안 하셨는데, 있는 물고기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아닌가 봐. 어간색오빠 꿀뚫이 하나 쓸까? 왜요? 짝밥 한번 해볼까? 짝밥? 응? 오징어랑 지렁이랑 같이? 근데 그렇게 해도 다 붙은 저기 있긴 한데 뭐 미끼 여러 종류 갖고 왔으니까 어직은 아, 뭐 방학을 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낚시 한번 왔는데 찌만 하러 왔습니다 네. 아들 잠깐 들어 라면은 다 익었겠다 자 여기 앉아 응. <웃음> 왜? 왜엄마 <웃음> <왠만> 맛있게 생겼잖아 <웃음> <웃음> 야그러 안된마 낚시꾼이 면은 불어야지 저기 쓰레기통불어야 돼? 아네왜어야지 꼬리수열들이 들는데 어우 적당한 거 같아 잠깐만 나왜 이렇게 밀어붙지? 응? 아니야 적당해아 그래?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응. <웃음> 응. 발열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발열체 사이에 밥이 <웃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데피는 거예요 얘는 차차 열어더라고요 이게 이 박스 채로 핫팩이 되더라고. 오 밥은 잘 됐다. 아들. 야채가 맛있겠지. 오 어, 맛있게 생겼어. 저 아주 라면 라면을 어 응, 그럴 까 그러니까. 한번 먹어볼까? 괜찮아? 어, 많이 맵진 않아. 약간 물, 어, 물 많아? 오, 진짜 뜨겁다. 소스. 이거 저기랑 비슷한 같은 삼분 요리? 아들이 이거 먹어라. 나안 그러니까 어. 매워 보이지? 근데 여기 버섯. <웃음> 버섯? <웃음> 매워 매워도 그거 먹을 거야? 응. <웃음> 근데 이것도 무주 버이야 오, 이렇게. 그치? 어. 따뜻해? 밥? 밥? 어? 응. 까 상. 여기 볶음 김치가 있네. 그러니까. 근데 자. 나는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일단 시식. 오, 뚱빠. 괜찮네. 맛있네 겨울에 밖에서 따뜻하게 먹기에는 진짜 한 끼는 훌륭합니다 이거 해만 뜨면 날씨 진짜 좋겠다 진짜 아직 해가 안 떴어 음. 아들 오늘 여기다 한가득 잡아 보는 거예요? 오늘 이진달 세 마리씩만 딱. 오케이? 보는 거야. <웃음> 해 보는 거야. 해 보는 거지. <웃음> 희망을 가져. <웃음> 야, 육고기 말고 만 우리 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어, 안 걸렸다. 안 걸렸어? 음. 응. 지금 여기 호제. 저기 없나 봐, 물고기. 9시인가 오늘 방류타임이? 미끼를 바꿔봐야 되겠어 아빠도 꼴뚜기 한번 해볼까? 아들 미끼는 스스로 응. 이거 가짜 꼴뚜기는 아니야 진짜 꼴뚜기 어네가 알았어 엄마 거기 있잖아 어, 찾아봐 일단 손에 묻는 거 감수하고 끼워야지 바늘 잘 잡아 아들, 그리고 수건 있어, 여기 그래. 바지에다 닦지마, 만 나중에 비린내나 예 사장님 둘다 입었지? 네만원원 원래 미끄러운거야 기 들어갑니다 아들 빨리 와 아빠가 해줘? 아빨리빨리빨빨리 됐다 응. 보기 들어갑니다 방류타임이야 뭐, 그럴 필요는 없어. 응? 중앙은 여럿이 더 던지는 거야, 그냥. 흥분하지 말고. 오늘도 잘 나올 것 같아. 이야, 아들 햇둔다. 일도 안 풀고. <웃음> 아, 몸개그? 몸개그 했어, 몸개그. <웃음> 네. 어? 야, 이거 자꾸 파만한다. 날려놓은 줄이야, 그런가? 방류다. 와, 대박. 아들한테 간다. 방류량이 뭐, 장난 아니네. 잡으셨어 그래 방류빨이 있는 거라니까 이때 이때 아니면 못잡아 아들 와 크다 이야, 큰거 넣어주셨네 어, 한마리만 잡자 아들 와 크다 뭐 3잔 이상 넣어주셨나? 야, 사장님 아저씨도 중간에다가 던져주시지자 아빠 왔다 어 입질 많아 왔어 땡겨 어 잡았어 <웃음> 와 치사하게 아들이 먼저 잡네 오 야야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웃음> 대박 <웃음> 어. 와야너 후킹 제대로 했다 손맛이 어때 아들 오, 아파, 아지 기다려, 기다아빠이아빠서 기다려 기다려 에서 이틀에서 이틀에서 이틀에서 이틀에서 이틀에서 이틀에서 이틀다서이틀에이틀이틀이봐이봐이봐오이상하다 팝까쏙들어갔는데 그렇지 오오 오. 이야! 이야이야이야 야, 오우 비슷한데? 와야 이게 제일 큰것 같다 거야 <웃음> 대박이다 이거 35대겠다 35 와우 어깨를 채워야 돼어와 묵직하다 야, 진짜 이거 안 내려가 너 뿌려줘, 너 어, 안 내려갈 때 나들 잘봐 긴장하지 말고 안 내려갈 때어 아니네 봐봐 뭐안 내려가잖아 제가 어? 왜 저기까지 밀렸냐 아이 면사가 아, 밀려왔구나 아 그래서 안 내려간다 어 잡아봐 꽉 잡어 잡아. 실을 잡아 어. 터진 것 꼴뚝이네 와, 아들. 우리 오늘 목표 달성했어. 와. 예. 아들 꼴뚜기 있었어? 나 꼴뚜기랑 오징어 와 사이좋게 한 마리씩 잡았다 우리 이게 어? 안돼안돼 아들, 아들. 이야 이 자식이 이거 너 아빠보다 더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야야야 에이씨 미쳤다 긍까 그러니까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괜찮아 어. 잡을 수 있어 어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릴링 할때 그릴 감을 때아 천천히 감아야 돼? 어 긴장, 긴장하지 긴장 말고 <웃음> 괜히 놓칠 것 같아서 빨리 감았더니 낚시는 긴장하면 손해야 아 그래? 어 그럼 이거 또 잡는 기술이 따로 있나? 아니 없어? 좌대는 알아서 지가 물어줘 아, 그래? 응 일단 물어줬다니 이런거야? 응. 딱히 큰 기술이 필요 없어 아들 거한 3m 정도만 맞췄거든 아빠가 응 혹시나 지금 방류했으니까 떠 있을지 몰라서 수수염이 안맞 3.5미터 우와 크다 괜찮아 안 웃겨 에이 바람는키켜온아빠플러트 되게 걱정이야 아들 낚시대 갖고 이리 와봐 야, 아니 아니 수심좀 다시 맞추게 저 아직도 고는 있어 아들 자와 겨울이라고 해도. 아니 아니. 일단 방류하면 물고기 돌아. 돌아? 어. 나 중학교 내가 많이 던져. 어. 네가 많이 던져도 아빠 풀어줄게. 물이 안 흐르네.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아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자, 잡았어. 긴장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들어올려. 오, 아, 어, 됐어, 됐어. 됐어 일로 어, 오, 오, 아, 오. 거기 서 있다. 아저씨, 누구랑 옆에 아저씨, 아저씨랑 오켰어. 일단 고기로 빼야 되겠어. 누릴까? 아니, 이거 누를까? <웃음> 야. 왜 네가 사고 치고 네가 죄송합니다. 네. 예. 아들 열마리 채우고 드려 <웃음> 야 아빠가 한 뜨끔하잖아 니네 고기 드린다고 하니까 <웃음> 내가 두 마리 채웠어? 내가 두 마리 채우고 <웃음> 어. 아빠 큰거한마 잠깐만 수심 좀 볼게 어? 아들 면소 어있냐또 저기. 저기까지 왔어? 풀러봐 야, 이것만 하고 장갑 좀가아가아가아 감아. 감아, 감아. 아직 있어 고기가. 아고 장가 많길래. 왜? 너 오, 오늘 목표 세 마리라 그랬지. 어. 두 마리 잡았지. 좀 달성했네? 아니지 마. 너. 아니지. 아니, 셋이 퇴시, 손, 아니 둘이 손 잡으려면 여섯 마리 잡아야지 아빠 한 마리 밖에못 잡았어 둘이서 여섯 마리지 아빠 내거한 마리 둘일까요? 아니 참 <웃음> 잡은 거는 내 거지만 아빠 둘 아빠 접어요 존심을 건들지마 잡으셨어 자리를 뺏겼네 우리가 자리는 어디든 다 좋은거야 좌대는 자리 탓하는 사람이 실력 없는거야 아직 실력이 없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자리 탓은 할필요 없어 엉키지 않게 멀리도 던져보고 가까이 던져보고 하는거지 다시 던져야지 뭔가 좀 마음에 안들그그 그 사이에서 이렇게 보지면 되잖아 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떻게 해결 할건데? 네, 네, 네, 네, 네. 이거어해얘 했는데 응? 내가 가하 <웃음> 아빠는 <누나는 웃음> 아직도 애긴데 <웃음> 봤어? 아들? 오, 삐져나오시구나. 오, 요건 작다. 오, 완전네. 안, 안 작다. 2대2다. 아니, 대결만 하는 말 없었잖아. 아니, 암튼, 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리씨 아들 저봐아 그럼 야 응? 사람 됐어, 엄마거기야너 아들이 돼서 아빠 닦고 때리고 싶어? 아니 죽어왔는데 벌칙은 응. 지워보자 <웃음> 만원 내기 하자 만원 내기 나 만원 없어 야 그건 니가 알아서 하는 거지 <웃음> 사실 만원 있긴 한데 돈 내기 인식에 어떤 도박이돈 <웃음> 게임 아빠하고 괜찮아 언제 안되었 내가 내가 엄마 엄마한테 뗐어 아니, 싫어 자, 네가 안 할지 아빠 내가 안 한다니까? 1인당 3마리? 이따가 점심에 12시인가? 그때 또방류해주시거든 그래? 9시 40분. 와, 9시 40분밖에 안 됐어, 아들. 어, 금방 왔지? 이따 갈 때도 또안 밀릴걸? 밀릴 어? 아들, 아빠 그 입질렀다. 이게 물고 가는 거야, 이게. 화이팅! 화이팅까지 는 거고. 허허 예 어허 이런 아... <웃음> 설 걸렸어? 설 아, 걸렸어 설 걸렸다고 설 아, 그니까 이살 아니 아니 설설 걸렸다고 설이 뭐야? 아 그니까 러 확실히 확 바뀐 게 아니고 입술이 바뀐 게 아니고 괜찮아 진짜? 근데 IQ 낮아가지고 또 물어 뭐? 응. 우와 내네 머리가 꽉 찬다 아들 아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채채 그렇지 음.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아 놓쳤다 응. 그래. 바로 그걸 톡 앞에 다시 해가지고 해봐 그래? 바보 녀석 때리고 또 물거야? 아빠도입질했었어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제? 에이, 됐다. 사실, 이거 한 손으로 해도 풀리는 거였구나,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자, 이제. 오호. 아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채, 채. 그렇지. 확 채야 돼, 찰 때는. 아, 그래? 어. 확 채야 돼. 거봐. 아 너무 같가왜 나만 뭐지? 모르지. 이 아빠도 좀 물어줘 야 니나 자꾸 그런 얘기해 여기 <웃음> 바로 앞에 있나봐 거기 금방 쏙 들어가네? 볼링바이들어고는거야 내리자마자 떨어지는 문거야왜 니꺼만 문이야? 기다려 기다려 기, 기다려 팍! 팍 채!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어천히마천오 크다 크다 오오와 크다 이천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오우, 야너 후킹 제대로했네. 미끼 확인해봐. 와, 쿠다 주고. 좀다 마리 잡아내 합치면? 와. 아들. 선물이 꽉 <웃음> 아들 자리 아빠가 좀뺏을게 어, 아빠 그럼 나랑 자리. 아니아니거기다 내려. 그래? 응. 음. 차, 자리 타지 말라 그래놓고 아빠가 자리 다타 <웃음> <웃음> 예, 뭐? 그러게요. 아, 그대로. <웃음> 아, 이 녀석이 어복이 좀 있습니다, 얘가. <웃음> 어들, 어? 너, 찌가 밀렸다. 찌가 밀린 거야? 나감아 줘봐. 수심이. 아, 이게 우럭들이 바뀌면 우럭들이 신경 떨가지고 담았던 건좀 담아줘. 들때 떴나, 아래. 저들은 수심이냐. 됐어. 오늘 아빠 목표 이루겠네. 작은 머리 잡는 거 내가 대신 해 줄게. <웃음> 자식아. 아빠 담머리 더 잡으면. 내 육포에 달수록 동점이야, 정도. 동점. 야, <웃음> 근데 너 진짜 커져고. 내가 제일 큰거 잡고. 어. 4는안 되고 35는 돼 있다. 뜰채로 뜨신다 <웃음> 무럭이 떠있나봐 이제 <웃음> 떠서 나 아들 떠서 나봐야 <웃음> 세마리나 잡고 뭐 몰도 버라세마아야아빠 <웃음> <웃음> 이따가 수원 지 오르고 훨씬 더른 그때 게요 일단 미끼 이런거 안, 안 가르쳐준다? 수신 맞추고 그런거아 왜? 니가 어, 지금 살짝 줘야지, 검.. 지 내가 그게 <웃음> 네가... <웃음> 아쉬우면어 어. 아들놈이 혼자 세 마리 잡았어 응어 어. 어, 짜증나 <웃음> 난두 <난> 마리 <웃음> <웃음> 어우, 성태가 제일 큰거 잡았어. 어부 있는 놈데려오는게 아닌데. 세 마리 잡았다고 얘기했지. 얘기했어 벌써. <웃음> 제가 세, 마리 세 마리 잡았다고 <웃음> 얘기해 달래. 어 재밌게는 틀린 거같아나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 내가 이거 어망에 당긴 거 찍어서 보내줄게. 어. 제일 큰거 내가 했다고 <웃음> 시끄러워, 넌. 아 왜? 아 시끄러워. 진짜 안착해갖고 열심히 하면 우리. 사람 열 마리 잡을 수 있겠다. 어, 그러게. 그치? 아빠 다섯 마리. 나 다섯 마리. 너 아들 두 마리, 아빠 세 마리 잡으면 열 마리 되잖아.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아들.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됐어. 백채 그렇지. 아, 놓쳤다. 아, 백채. 팍채. 백채지. 아, 내가 진짜 세게 었는데 이게 약간 풀렸었어. 아, 그래. 잘했어. 미끼 확인하고. 진짜? 어, 미끼 확인하고. 됐어, 됐어. 긴장하지 말고. 뭐나오 어,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나와 근데 코너에서 나온다 계속 응, 많이 이거 작년까진 못했는데 좀 데리고 다니다 아니, 보니까 이제 하네 그 꼬마조나 치고는 잘하는데? 미끼안 <웃음> 되면 미끼가줄고 <웃음> 어복이 좀있어이 녀석이. 야, 이상하게 깼다. 그냥 이렇게 껴도 되지 않아? 아, 해봐. 너 많이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많이 다를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다었다 해봐. 일단 물어볼까, 좀. 물어기 너처럼 욕심 많으면 물겠지. 내려가, 갈 때도. 물고 쏙안들려간다 겨울이라, 그지? 천천히 내려가는 갈지처럼. 음, 그 응. 음. 원래 쏙 들어가야 돼내 손맛도 야또또 해주신다 옆, 옆으로 좀더가 어, 방류하신다 아빠가 어. 아빠 표시를 맞춰줄게 <웃음> 괜찮아 괜찮 저기 저기 하면 <웃음> 자. 어. 아니 난 여기다 할래 어. 우와, 거의 바로 잡으셨어. 선수는 다른 게 선수는. 오, 그다. 봤지, 아들. 저렇게, 저렇게. 아, 빨리, 빨 yeah. 아니, 나도. 오, 아받도 왔어. No, 시커멓다어 네, 올거야 기다려 아들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와안 돼요 네? 아, 안 돼요 아, 그게 안 <웃음> 아이 그런게 어딨어 자 꼴뚜기 아니 하세요! 아무데나.. 아무데나서 아, 아무 하시면 되지 아, 아, 이야.. <웃음> <웃음> 심심할만하니까 또 해주시네 와 아빠님 이따 12시까지 기다린줄 알았어 1 그, 그건 모르겠어 인터넷에서 그렇게 보고 왔는데 와 이렇게 자주 해주시네? 아 미끼 좀한번 빼볼게 어, 내가 너무 덕지덕지 붙여놨거든 아까 저기서 왔는데 파티가 왔는데 파티? 파티. 파티? 아빠도와줘 어까 기다려봐 아 응? 여기 이제 내 자리 오 힘쓴다 힘쓴다 그거어 진짜 크다 응. 와 크다 아들 아 이제 내가 잡을래 어 그래 줘봐 아빠 세심 좀맞추고와 우리 자고는 진짜 우리가 배불리 먹겠다 오 배불리 먹겠는데? 여기서 바닥에 바짝 붙이고 있어. 이 정도에. 역쪽에 추워이 많아? 어. 아왜 나는 안 잡히지? 음 지금부터 랜덤이야. 누구한테든 올수 있고. 그래도 아빠한테 질 수는 없지. 몇 마리냐 우리? 내가 한네 마리쯤 더았으니까 아빠를... 음, 음. 하나 둘셋 여덟 마리 일, 됐어, 됐어. 일곱 마리야 일곱 마리야? 아빠 네 마리 너세 마리 아니 아니지 니가 아, 네 마리 아빠 세 마리야? 어 응.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알수 있었나? 내기할래? 네 천원 내기? 네 <웃음> 굳이 뭐 내기 네너 내기 네 싫다며 천원 천원은 괜찮아 천원도 사행성은 맞는거야 아빠는 사실 찌 못봤어 진짜? 어막 손에 이지를 왔어 아니 물속에 허용기 막 배가 막 보이고 하길래, 뭐야? 어떻니 아빠 찌가 막 움직이고 있어? <웃음> 지금 수심 2m도 안 돼. 아들 찌, 찌, 찌, 찌. 찌가 떠있네. <웃음> <웃음> 아, <나 괜히> <웃음> 사장님, 저거 잡은 거. 등따이 이런 거해 주시나요? 등만 따드리니까 손질은 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그럼 그래? 그런 거다 하셔야 돼요. 비용 지불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해 드릴게요 원래 마리당 천 원씩 들어가면 는아 그래요? 그냥 해 드릴게요 아예 고맙습니다 이따는 언제 정도? 이제 고기 들어갈 시간 됐으니까 고기 아 그래 예예 예. 아들 우리 세 마리만 더 잡으면 열 마리야 어? 세 마리만 더 잡으면 열 마리야 근데 아랑이 지금 아빠랑만 이렇게 자리 잡으시고요 마지막 들어갑니다 사장님, 아저씨 또 오세요 아들 들었어? 어. 자, 구운 거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치즈 한번해주요 치즈 <웃음> 예, 예. 아들, 파이팅 되겠어. 아들이 두 마리, 아빠가 한 마리 잡으면 딱열 마리다, 우리 아빠가 두 마리 잡으면 내가 한 마리 잡아 에이, 뭐 그래? 어, 이럴 땐 앞으로 살짝 던져놓고 있어 살짝 던져놓고 있어. 와, 보신다. 아, 이쪽으로 올 거야, 저쪽에. 와, 아들, 화이팅! <웃음> 음. 자, 기대합시다. 오 늦춰맞아. 무쳐마저 잡으셨어. 저기, 사장님 아까부터 잘 잡으셨어. 그래? 응. 우와, 어떻게 방류하자마자 나오지? 아. 아들 수심을 조금 띄워야 되나보다. 거는 그렇게 했고 아빠 오 어? 온다 온다 온다 기다려 기다려 체 그렇지 예 일단 아들 한 마리 했어 예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와 크다 커. 너 진짜 오늘 어머 터졌다 예 아빠 이제 두 마리 잡어 알았어 네가잡봐네가잡아봐 아들 가어 오늘 네가 어복이 좀 있어. 지금 골든 타임 붙이면 안 되는데? 응. 어? 어? 아이거 큰일 났네. 부러졌어. 네? 네. 낚시판. <웃음> 낚시판이 부러졌어. 아빠 찌 보고 있어, 어들. 지금 20분 지나고 있는데. 응? 고든타임. 아니야 골든 타임 꽤 길어. 한 20분 정도. 괜찮아. 이제 육국이 진정되면 가위로 올려. 크다! 어. 거기다 내려. 이제 각각 한 마리씩만 잡자. 한 마리 왔다 아빠. 네. 아씨 아냐 아냐 살짝 물고 있는 거야 살짝. 기다려 기다려 어? 그러네. 엉켰이엉켰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 근데 아빠가 엉킨거잖아 그래 2마리 잡았다? 어 이제 열마리야 아니지? 여덟 마리지 아홉 마리지야 이거 큰났네 응. 아들 저 집게 갖고와봐 응아빠가 잡았는데 여기 위에 걸려가지고 엉킨거지? 아니 내가 잡았는데 어. 응자 기다려 야 오늘 너어 끝내준다 나 아홉마리 잡... 아니 내 잡... 에이... 아빠는 아, 아들이랑 엉키기도 하고... 아빠 세 마리 잡을 거다 여섯 마리 잡았 예. 조금만 풀어볼래? 지금 바로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게... 이제 몇 마리 세웠는데 어... 그러면 아빠 거 끊을게 괜찮아 감사합니다 자, 어. 지금... 강요해주신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나왔어, 아들 네? 어, 아직 고기 많이 있어 아까 어, 엄청 많이 었응한 마리만, 딱한 마리만 예야 아들한테 좋네 아, 아빠가 지금 한 마리 잡아도 응. 네가 이거 내가 <웃음> <웃음> 여섯 마리 잡았고 <웃음> 아들 그래도 우리 1차 목표는 6마리였는데, 잡았어. <웃음> 내가, 내가 6마리 한 번에 다 잡았어. 그러고, 2차가 10마리였는데,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네. <웃음> 나 6마리 잡았다고 얘기해줘. 4마리. 일곱 마리에서 2마리 더 잡았는데, 아들이 다 잡았어. 젠장. <웃음> 어. 아, 다음에, 다음에 혼자 와야 되겠어. 안 돼. <웃음> 아들 신났어. 응, 알았어 아, 그럼 다음에도 같이 와 알았어 가방확실히 일단 무조건 나랑 같이 <웃음> <웃음> 내가 근데 아까 여기 해보니까 별로 응. 안 나오더라고 음 열심히 안 했나보지 열심히 해봐 나한테 줬으면 저긴 니네 자리 운이거든. 바로 바로 밑으로 내려봐. 저일이 뭔데? <웃음> 야, 우린 몇 마리 아빠 오일이 뭔데? 사장님께서 어, 어. 이제 저쪽 자리로 가보신대. <웃음> <웃음> 바로 <웃음> 안 나와요 이제. 나 저기서 나면 나 저기로 갈 거야. 만들어. <웃음> <해라>? 아빠 찢지 지응 찢지? 아빠 찢지? 아니? 저기저기저 아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왜안 나오니? 자 답표라. 너 지렁이 달았어? 응. 오징어 나, 아니야? 그치? 지렁이가 아닌. 아까 꼬쪽이랑 그거 달았잖아. 오징어? 아 지렁이? 어 지렁이. 어. 근데 꼬쪽이 꼬뚜기, 지렁이랑 꼬쪽이도 설명 없잖아. 그렇지. 상관 없지. 내가 다 해준 어? 말이지. 아닌가? 아빠. 응? 아까 여기 지석이 오징어 봐. 구석에 우럭 있었어? 어나 진짜 봤어. 내가 어 떠서 그럼 대기. 떠서 다니나보네 아들 일찍 갈까? 어? 일찍 가왜 일찍 가? 일찍, 일찍 갈까? 버자고할거야응 어, 알았어 몇번한만리 그렇게 하자 오? 오? 울었어? 엄 있었어? 응 가 여기 우목이 있다고 진짜. 뭐 컸어. 되게. 그니까 여기 아까 구석에 있었어. 이봐 이봐 이봐. 치워 치워 닥스 때. 야이 이건 네 목이가 아니야 엄마 이거 이거지. 그래 그래.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어이. 이거 왜안 먹냐? 야 먹어 봐. 아, 입에 갖다 줘도 안 먹는다. 와... 배에다 걸려. 봐 어, 먹으려고. 진짜. 뜰채 없죠, 뜰채? 아. 아이. 내가... 야, 뜰채를 고수해도 못 먹는다. 아까 못했네. 여기 구석일 떄는 제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지는 않나봐. 나잡아봐라 하는 건가봐. <웃음> <웃음> 어, 포즈 떠 주시는구나. 다고신 거죠? 예, 예. 백쯤 내시고 와 확실히 저보다는 프로페셔널 하겠어요 고모 사장님이세요? 백쯤 내시고 등으로 쭉. 해서. 저도 제가 찍는 거를, 아, 제가 손질하는 걸 담아본 적이 있는데, 양전 해가 되시죠? 한 마리 10초 걸리다 10초. 살찌. 살때제가리 네, 벌리시고. 아, 암튼. 11초 걸리다 11초. 마무리 손질까지 해주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다고 아 뭐, 쪄먹어도, 이린내안 나. 이거 있으니 지저분해잖아. 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예, 예. 이 많은 사람 오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원래는 칼집 내주시면, 하긴 칼집만 내주셔도 일반 사람들은 잘, 칼집 내는 걸잘못 하시니까. 못해요. 예, 그럼요. 벌써 네, 네, 네. 손질이 다르시던데요? 그렇죠, 아, 저도 우럭 손질은 낚시꾼이라 좀할줄 아는데도 다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여기 소이다 구비가 돼있어요 응. 지금 사장님께서 솔로 마무리 손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날씨 추우니 예예 예. 응. 고맙습니다 사람 많을 때는 못해주지 예 고맙습니다 응. 응. 예 고맙습니다 손질 손질 꺼해주시고 이거 집에 가, 가서 간이 예. 거의 다 맞아 간이 없으면 너 고기도 맛없어 <웃음> 아유 고맙습니다 왜입질어아썼안 왔어? 안 왔어 알았어. 이제 접어 싫어 고기 먹자 <웃음> 아빠 항상 불조심하는거 응? 그 알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당신한테 아빠가 참패했는데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걱정아 그 걱정돼서? 그럼 죄송합니다 다 익었나요? 어. <웃음> 아유 맛얌얌 먼저 먹어도 돼요? 언제 굽지? 먼저 먹어도 되는군 굽는 사람에... 오빠세요 아니야 굽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웃음> <웃음> 좀 찔리지 마어네 <웃음> 제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어, 돼 어, 감사합니다 어, 시, 식으면 맛없어 어우 좋네요, 어우 정신이 없어? 어우, 정신, 어, 정신, 사진 찍었어요 어. 예? 둘이 사진 찍었어요? 예, 예 <웃음> <웃음> 아, 죽었네 <나 부러웠겠네. 웃음> 뭔 말인지 모르지뭔 <웃음> 말인지 모르까 아, 아저씨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부럽다 <웃음> 고3 이제 시험 끝나고 집에 있는데 비굴뒹굴이야 가자 음. 가자 필요없어 여기 잊지마라 <웃음> 네? 잊지마라 네네 아들한테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아빠처럼 네 <웃음> 많이 좀잡으셨어요네 우리 뭐 놀아줘 아, 다행히 계시네 아빠랑 소풍 온거 같아? 어 진짜 단둘이서 이렇게 먹으니까 도 맛도 음. 있고 좋고 여자들 필요없어 이제 그냥 우리끼리만 이래. 해도 상관없겠다 음, 음. 아들 앉아서 먹어 음, 음. 음. 아빠한테 기분 좋았는지 네가 더 많이 잡아서 기분 좋았는지 안, 안, 안 좋았는지 물어봐 아빠한테 응? 음? 엄마한테? 아빠한테 기분 좋았어요? 아니 <웃음> <웃음> 근데 요즘에는 만약에 그 그래? 진짜 많이 달라졌어 그 느낌 저는 진짜 막 이댔는데 멋신건짝막막 이댔는데 이게 막 이끄는데 그게 입질이 약다고 하는거야 우리 아들이 낚시꾼이 되가네 이제 난 근데 진짜 솔직히 응. 처음 잡았을 때 진짜 신 났어 그랬어? 어 내가 이거 드디어 잡았다 근데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 치고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야 그나 아, 긴장 많이 했어어처음에 아빠가 딱 느꼈어 어, 우리 아들 심장이 막 쿵쾅대고 있네 <웃음> 막나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사장님 낚싯대 안납해가지고 제일 끝에서 우측 음. 거기다 꽂아놨습니다 네, 네. 어어어 어, 거기다가 이게 뭐예요? 안하고요 <웃음> 안하고 이만해요? 아니 뭐낚시로 잡으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 양식 하신 거예요? 아, 아 이거 그말로 잡으러 왔어요 자연산 아. 와 자연산이 자연산이 없어요 자연산이 이렇게 커요? 음.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우와. 자연산이라고 하시니다 오우 야씨 <웃음> 무섭다 무서워어 <무섭다. 웃음> <웃음> 이거 물, 물리면 아파요 생각보다 진짜 무서워 와 어. <웃음> 어, 지금 막 갈려고 하는데 어. <웃음> <응. 웃음> 와와뼈 아, 있는데를 딱 하시는구나 음. 이거는 대박 끝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이리 와? 왜? 는왜터끼세요 부흥어좋은 액시였어요? 오늘 아, 사장님 친절하시고 고기 방류를 많이 해주신 바람에 아들, 아들하고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자네 마리는 담아왔는데 살려서 집에서 제가 포를 회를 좀 떠볼게요 아들 앉아 어, 저는 우럭회 우럭회가 가장 맛있는 철이 겨울철 같습니다 좀 수온이 차가워서 그런지 두레박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만 왔는데 집에까지 다 살아있었고 굉장히 싱싱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야채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일단 잡아오면 김초밥을 먹습니다 음. 회를 뜨다가 한점 집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 겨울 찰진 우렁맛 보시러 좌대한번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음, 맛있다.